이재명이 사용할 정정당당하지 못한 몇 가지 야비한 계산방법 제가 붙인 악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침내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을까요 첫째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좀처럼 늘지 않고 답보 상태인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 비율이 70%가 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이대로 두고는 이번 대선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대장동 비리에 매몰돼서 죽으나 대장동 비리 의혹을 특검 으로 정면 돌파하다가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라면 특검의 수용이라는 정면돌파 방식이 명분상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는 치밀한 계산을 한 후에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나름 계산없이 특검을 받겠습니까 이재명의 특검 수용을 순수하게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재명이 특검을 수용한 이유 특검 수용의 이면에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 진실된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대선 국민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는 토론회에 대장동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첫째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함께 물고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도 함께 특검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른바 물귀신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윤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대장동 비리에 이재명의 혐의를 물타기하려고 한다. 말이 안되는 얘기니까 더대꾸 가치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 네번째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의원 등이 성남시 공공개발 시도를 막았다는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데 조건 없이 대장동 개발비리 특검을 그냥 수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에서 35% 박수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윤석열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무려 10% 가까이 벌리면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국정감사 정면돌파 음식점 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동산 대개혁 등 이런 아젠다로 대장동 이슈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왔지만 배격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을 받는다고 말원했지만 그가 제시한 조건부 수용이라는 조건들이 어쩐지 순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수용한 특검은 이재명으로서는 대장동이라는 아킬레스건을 외면하자니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고 특검을 수용하자니 이재명의 비리 혐의점들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위험보다도 특검을 수용한 위험이 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고 나름의 꼼수를 잘만 활용한다면 의외의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이런 치밀한 악마의 계산하에 나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잘만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하에 던진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사용할 정정당당하지 못한 몇 가지 야비한 계산 방법, 제가 붙인 악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그는 시간을 질질 끌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엄청 자랑하고 생색을 낼 것입니다.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억울하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했느라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철저하게 특검 수용을 역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그러나 특검의 결과는 대선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특검 임명도 시간을 끌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선 시간표를 계산하면서 결국은 특검이 무의미해지도록 힘을 뺄 것입니다. 원래는 여야 합의 등을 통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국회의장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추천인은 5일 이내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2명을 추천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 이후 수사착수까지 20일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데 본 수사기간은 총 60일이며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면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18일 당장 특검이 지체 없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선일 당일인 2022년 3월 9일을 훌쩍 넘기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특검 시간표입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한다고 시간이 지연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번째 그래서 이전명표 특검 도입은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 수용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단언하는 정가의 의견이 많은 이유입니다. 만약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특검을 수용했다는 열매는 이재명 이 따먹으면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대장동 비리와 자신은 관계가 없다 억울하니까 특검도 수용하지 않았 겠나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특검 수용 실제로는 대선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특검 수용이 될 것입니다. 특검 수용은 순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실수로 이재명 후보의 비밀작전을 누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송영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특검을 하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무심결에 특검 지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누설해버린 셈인데 한마디로 특검 웃기지 마라. 특검은 시간 끌다가 결국은 유야무야 된다. 은연중에 이 비밀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이재명 의 의도를 눈치없이 발설해버린 셈인데 송영길 내부적으로 혼쭐이좀 나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송영길 대표는 알면서 천기 노선는 케이스라면 모르면서 바보짓 하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이준석 대표인데 아주 진지하게 이재명의 특검 수용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민주당이 쌍특검을 제안한다면 받겠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갖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 추천권은 국힘당에 넘겨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사람 하버드 나온거 맞습니까 산수도 못하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이재명이 특검받는 신용 하는 것에 장단 맞춰주려는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구 편인지 알 수가 없다 혹시 민주당의 간첩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재명 특검 수용의 본질은 말장난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못 믿겠다는 검찰 수사를 끝까지 마치겠다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그 뻔한 결과를 본 후에 대선을 한두 달 놔두고 특검 구성해서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도 특검을 시작해 놓기는 해야 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처럼 이재명의 특검 수용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자칫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도 특검이 두렵지 왜안 두렵겠습니까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름 최선의 지혜를 짠다고 짠 것이 특검 수용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특검을 원하는 국민이 70%라는 것은 70%의 국민이 이재명의 말을 안 믿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안 받아서 대통령이 못 되고 그래서 감옥 가는 것보다는 특검을 받아서 시간을 끌면서 국민을 속이고 특검을 생생내서 표를 받아서 일단 이재명이 당선만 된다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검 결과와는 상관없이 5년간 임기 를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악마의 계산 하에 특검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이미 180석의 의석에 야당 의원 몇명만 합류시키면 헌법도 고쳐서 10년 임기를 채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임기 후 감옥 안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도덕적인 누군가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에게 호령하는 꼴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염려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이 걱정이지만 언론위의 언론 김천의 시사이다와 같은 제2의 언론 수많은 자유우파의 유튜브 언론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영상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의 잠자던 이성을 깨우게 된다면 저들의 음모를 꿰뚫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된다면 결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명은 악마의 계산으로 특검을 수행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을 꿰뚫어보고 알아버린 이상 그 속임수는 우리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